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어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어이 강의는 한국의 창조론 오프 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어 지금 저는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에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있고요. 거기에서 어 하는 이제 그뭐 여러 가지 것들 중 있는데.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과 또현장에서 부딪히는 인공지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외부 세계에서 볼때 인공지능은 막 아주 그냥 굉장히 좀 뭐라랄까? 굉장히 페테스틱. 좀 뭔가 일기에게 안정전도 주지만 굉장히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반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노가 다고 <웃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저희 회사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큰뭐 구글과 비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느끼는 강도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 어, 그 다음에 또 너무 두려워하는 거, 어 이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 하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 정리의이 시간에 좀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어, 어떤 점이 좋은 점이다 어떤 점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우려야 되고 그것은 계속 발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저와 함께 약간은 좀 어려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스킵하세요 옮기시고 좀이다가 어, 뭐 질문 시간에 그때 함께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개념이 뭐냐 어, 그 다음에 보이시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그런 이제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그 기술 발전 현황, 현황. 뭐꼭안 쓰셔도 돼요 제가 이거 pdf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목해 그 연구원 거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냥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오늘 그냥 집중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그 윤리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윤리 과목 들을 때이 인공지능 윤리가 나올 거라 생각했나요 그냥 윤리하면은 그냥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윤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가 제정이 되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미래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목회자님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는 좀 약간 좀 젊은 교회인데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젊은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흔히 갖고 있는 게 과연 이 인공지능 시대 때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사는 건가요 그런 진지한 그런 물음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뭐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하는 목기분들하고는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목회자님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 인공지능과 함께 기독교 윤리. 어 결론적으로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윤리가 하나도 정립이 안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어뭐 그럴 것이 뭐냐면 일단 그 사회적인 윤리 문제가 아직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어, 기독교 윤리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대로 사회 윤리가 정립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 윤리가 정립이 되어서 그 사회 윤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회나 한국의회, 각 나라의회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르게 해서 기독교적인 월드비를 가지고 윤리 문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런 힘을 규약을 해서 의회에 압력을 넣어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큘러한 윤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자기들 이 친구를 위해서 윤리를 재정해버린 다음에 어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 기독교 윤리가 아무리 많아들 우리끼리는 좋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은 미치기에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기독교적인 월드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힘을 이제 그이어 규합을 해서 의외에 이런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정립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맺는 말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의 개념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인공지능 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네, 노 로버트, 테슬라, 자율주행,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면 인공지능 하면은 예전에 뭐 우리 시대 때 그때 소머즈 그 있죠? 소머즈 기억나시나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그 제가 이야기하니까 소머즈가 뭔가 이렇게 황진수 목사님은 지금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야? 네. <웃음> 소머지가 뭐야? 그 여자 노보트 있잖아요, 그죠? 렇 소머지? 어, 예, 육, 어, 예, 어, 예, 어. 예, 600만 분 살아. 해 네, 황진수 목사님 그때 안 사셨는가봐요. 소머지를 못 알아요. 예, 인공지능 하면소어머지 이런 생각해요 <웃음> 소머지? 예, 그 이제 그노보 이런 이런 기계가 알아서 판단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문적인 인공지능 개념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보이시나요? 예예. 네. 예. 이게 자, 어,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다. 컴퓨터 시스템. 어그 어떤 로봇이 어 로봇이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그러면 그 로봇 안에 자체적인 자체적인 컴퓨터를 갖고 있어서 구동이 될까요? 아니면 원격으로 구동이 될까요? 원격도 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는 자체 컴퓨터 갖고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는 그때는 휴스턴 관제센터에서 조종을 못했죠. 왜냐면 그때 인터넷 같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컴퓨터를 싣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노켓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어 이제 원격으로 조종하는. 그 화성에 보내는 그 스피리토 막 이런 것들 볼때 어디서 다 조종합니까? 그 저기 캘리포니아 그 칼텍 제트 엔진 연구소에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어, 요즘은 클라우드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어, 기능을 할수 있는 그 시스템만 갖고 있지, 실제 조정은 다 내기사입니다. 어, 그, 어, 빛나된 찾아내고, 어, 그 다음에 그 각종 테러단체들, 그 무인기가 가서 막 이렇게 사살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내바다에 있는 그 시스템, 종합 시스템 거기에서 하는 거죠. 이렇듯이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건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제 인공지능의 큰 인공지능은 이제 큰 테두리는 인공지능 하는데 실제로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요즘의 상식으로 머신러닝, 기계학습, 딥러닝 아마 알파고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알파고 그 이세돌하고 격돌한 그 알파고, 알파고를 어 구동시키는 컴퓨터 그그 그 시스템이 뭐였냐 딥러닝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 우리 엔마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 다할 겁니다.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란 그러니까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이지만 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능을 가진 시스템이다.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컴퓨터 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 신경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개념에서 머신러닝이 뭐냐 보면은 <웃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어 이게 참 재미있는게 뭐냐면 여러분 그 컴퓨터에 요즘에 그 안면 인식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다 보면서 컴퓨터에 어떤 이거 여기 셀러폰의 앱에 어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식물 이름을 좀 알려주는 앱이 있는데 그 식물에 딱 갖다 대면 아이 꽃은 무슨 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앱이 있어요. 그건 다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그것은 지도 학습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에게 미리 이 꽃은 예를 들어서 백합이다 하고 백합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합의 모든 사진들을 다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컴퓨터는 거기서 학습된 그런 특징들을 다뽑아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특징에 딱 맞는 꽃이 나오면 이것은 백합이다 라고 하는게 그게 지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미리 학습 시켜진 거죠. 이것은 백합이다. 이것은 장미야. 계속 해주면 컴퓨터는 계속 어 계속해서 그 지식을 축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영상이 딱 돌아왔을 때 자기가 싹스캐라면서 이것은 자기가 학습한 거에 의해서 이것이 백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로는 잘못된 결과를 내줄수 있죠. 좀 있다가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은 뭐냐면 알파고 같은 거예요. 어 답이 없어요. 그냥 바둑의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그 바둑의 그 기보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컴퓨터한테 그냥 다 알려줘요. 그냥 다 알려주면 컴퓨터는 스스로 아 이게 어떻게 하면 집을 짓고 어떻게 하면 뭐 축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 이게 이 어 땅을 계속 뺏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알, 알아서 학습하는 거 그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파워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지도 학습보다는 비지도 학습 어, 요즘 구글에서 이제 많이 어, 이게 굉장히 그 이게 상용화해서 쓰는 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이죠. 지도 학습은 답을 알려줬지만 비지도 학습은 답을 알려주지 않지만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은 이제 강화 학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계 학습의 응용 분야를 보면, 어 우리 구글 정보 검색 하는 거 있죠? 그다이 어,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문자 인식하고 패턴 인식하는 거. 또 물체를 인식을 해서 하는 것들 다 인공지능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음성 인식도 하죠. 어, 우리가 말하면은 텍스트로 이렇게 어, 보여주고 또 그래서 음성 번역도 해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인공지능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웃음> 어, 로보틱스 아까 말하는 그 노보트가 장애물을 인식을 해서 어, 물체를 이렇게 분류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한참 유행인 무인 자동차 테슬라처럼 그런 무인 자동차 그런 시스템들도 전부 기계학습이 하고 있습니다. 어그면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인간의 뇌세포 뇌세포 구조죠 가장 뉴런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가장 그 뇌를 이루는 가장 간단한 어, 세포가 뉴런인데 그런 신경 세포인데, 어, 그 왼쪽에 있는 그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그 그것은 촉수도이죠 어떤 외부로부터 받은 이제 자극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을 하죠.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파란색 부분 있죠. 파란색 부분에서는 정보를 처리를 합니다. 정보를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끝에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그 보라색 그런 이제 부분이 부분이 왼쪽에 있는 다음 척수 돌기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쪽에서 받은 자극을 가지고 안에서 처리를 해서 이 결과를 다음 뉴런에 알려주고 그 다음 뉴런은또 정보를 습득을 해가지고 또 처리를 하고 이게 우리 몸 안에 그 뇌에서 수백억 개의 그런 뇌가 순식간에.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자극이 왔을 때 그래서 순식간에 처리해서 를아 이건 사람이다 동물이다 누군 누구,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컴퓨터가 그대로 모방을 하는 게 바로 딥러닝.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이제 딥러닝 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 시스템이다이 정도 하면 여러분 아주 상식이 풍부한. 오늘 그냥 오늘 여기 오셔서 한 시간 강의 드는 값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냥 누가이나 딥러닝하면은 크게 뭐야 뭐야 하는데 예. 인간의 뇌 세포를 모방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 정도만 상대방이 알아 듣든 못못 아, 알아 듣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유식해 보이죠. <웃음>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뭐냐면 우리가 외부에 어떤 입력을 주잖아요. 뭐 사진을 막 컴퓨터한테 막 주면 주는, 주잖아요. 그 다음에 컴, 그 컴퓨터가 아 이것은 백합입니다. 라고 딱 도출해내지만 그 안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굉장히 복잡한 설계 뭐 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복잡한 컴퓨터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도 몰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테슬라가 전동차를 샀어요, 여러분. 응? 돈 거의 한1 0만원 주고 아주 풀 세트로 그 FMS란 그 이름이죠, 그는데 완전 그 이제 무인 그이 자동 운전장치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했는데 얘가 사고를 냈어. 그럼 이제 사고 원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 원인 분석을 못한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자동차가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지는 컴퓨터를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여기 안에 있는 복잡한 것을 몰라요 분석하지 못요 지금 그게 문제. 이게 곧바로 윤리 문제로 부이됩니다어 컴퓨터가 사고 컴퓨터 시스템 위에서 사고 나지 않고 우리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을 상해를 가했던.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동기가 무엇이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어떤 시각에 어떤 상황에서 이게 다 추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컴퓨터 시스템은 그걸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인공지능의 이제 개념 딥 러닝 뭐 AI 기술을 이용한 그런 적용 사례는 이미지 인식, 동영상 인식 자연어 처리. 어. 챗봇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웬만한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커스터머 서비스 에 연결하려고 보면 챗봇이 먼저 나오죠. 먼저 무엇을 먼저 도와드릴까요? <웃음> 웬만한 건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전화 상담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전화 상담원 <웃음> 텔레마켓을 고용을 해가지고 인건비 나가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제3세계 방글라데시 뭐 인도 이런 데로 그래서 우리 커스터 서비스 갑자기 해보면 영어 못 알아듣는 말, 영어 막 해가지고 자기는 알아듣지만 나를 못 알아듣는 말. 그런 곤욕을 많이 치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먼저 챗봇이 먼저 그 먼저 일단 걸러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니까 훨씬 문제 해결이 좀 쉬워지는 면은 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우리는 우리 생각할 때 알파고부터 시작된 줄 알고 20 그때는요 16년 아 그때부터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1943년부터 시작된 거니다 음. 거의 80년 정확히 80년 됐죠. 그러니까 개념이 나온 게 80년 전에 나왔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요즘 들어서 인공지능이 떴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컴퓨터 파워 때문에 계산 능력 이,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 계산 능력이 얼마나 크게 된줄 모르는데 저는 그 컴퓨터 계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어, 제가 박사과정 이 92년부터 97년 5년 동안 있었는데 제 박사 이제 하는 그 일이 컴퓨터를 개 컴퓨터 그 컴퓨팅 파워 그에서 수치 계산을 해서 그 우주왕복선 외부 그 압력 분포 그 다음에 열 분포 이것을 계산한 실험하지 않고 이제 그걸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슈퍼컴퓨터 우리 그 당시 시스템공학연구소 슈퍼컴퓨터에 이제 지금부터 계산해라 딱 하고 나서 엔터키탕 누르고 그 결과가 언제 나왔냐면 3개월 뒤에 나왔어요 그럼 3개월 동안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면 3개월 뒤에 나왔는데 결과가 아주 오동한게 나왔으면 3개월을 그냥 다녀요 바싹이 받는 게그 당시 생각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당시 수퍼컴퓨터, 컴퓨터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셀러폰을 못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웃음> 여러분들 지금 셀러폰 가지고 지금 동영상 보고 그러시죠? 오시고 또 카톡 하시고 이런 처리 속도가요. 제가 박사 가전에 했던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1942년에 인공지능 개념이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에서야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 못했기 때문에 된 거고 최근 들어서 어, 엔드리아,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그런 이제 그 컴퓨터, 칩 같은 거 삼성전자 이런 데서 드디어 이제 컴퓨터 파워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요. 최근이 아니라 80년 전부터 있었다. 또 이것도 두, 두 번째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기술반장 이것은 자율주행 뭐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레벨 5, 6단계죠. 레벨 5, 거기가 최종적인 게 이제 목적이죠. 테슬라가 지금 여기를 향해서 열심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 4단계까지는 거의 됐다고 봐요 근데 마지막 완전히 인간의 개입 없이 어, 완전히 자동차 스스로가 컴퓨터 시스템 스스로가 알아서 가는 그 시스템 그게 이제 마지막 레벨 5인데 완전 잘 오는 <웃음> 시점이 언제인가 봤을 때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뭐 다르지만 이제 3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여기서 최 고령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법이 몇 살부터 운전면허를 편실되냐 법이 그런가요?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하나요? 네. 네. 네. 아 근데 있더라도 운전은 이제 쉽게 못하시죠. 음, 우리가 못하게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못하게 하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무슨 사고를낼지 모른다. 그런데 완전주행이 질 완전 자 나오면 이제는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바뀔 수 있는 거죠. 의료분야, 요즘들에서 의료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음, 들고 있죠.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하나 함께 뭐냐면, 저 환자들의 의료 기록들을 쭉다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미리 어 당신은 지금 그 위암 전조가 보입니다. 뭐 어, 그러면서 패밀리 닥터가 이렇게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한다 하더라도 어 자기가 깜빡하든지 <웃음> 아니면은 패밀리 닥터가 그래잘 디텍트를 못하다든지. 그러나 그 기록만 정확히 나와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죠. 아 지금 어, 이험 검사 시간 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안 뭐 되는지. 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의료 분야에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려고 하죠.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폐암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 정확도가 한80 이제 8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 안 되네. <웃음> 이렇게 하는데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은 80%입니다.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최종 판단은 의사들이 합니다. 인공지능은 의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죠. 어. 이렇게 이제 빨간색 부분이 아이 이 지점은 암일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추정이 됩니다라고 알려지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놓치는 부분은 어 내가 놓칠수 있구나해서 다시 한번 보게 돼서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기술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정말 이게 놀라운 여러분들이 자녀 뭐이 보케 하셔는바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진짜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보고 완전히 너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 아무리 빨라도 십 년이.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컴퓨터 도움에 의해서 이제 신약 개발이 불과 몇 개월로 당겨질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신약을 어,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그 질병의 그러니까 어떤 병이,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 그 코로나 그 어. 분자 구조를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규명이 되는 다이개월 그것도 아주 그냥 모든 전세계 연구원들이 다동원돼 가지고 그런데 코로나의 그런 이제 그런 원자 구조, 분자 구조들이 나오면 아 어떤 부분에서 질병이 일으킨가 하고 이제 약사들과 이제 그 화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약을 이제 만들게 돼서 최종적으로 안정화된 약이 나올 때까지 무려 1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딥러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딥러닝을 이용해서 어 이한 단백질을 분석하는데 정확도가 얼마나 되냐면은 이걸 보시면은 이 정확도가 요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어떤 분자 구조를 리치강해서 어떤 것은 몇 년도 걸리고 어떤 게몇 개월 걸리는데 그 저기 단백질 하나요 하나 단백질 하나 그렇게 걸리는데 인공지능은 그것을 단몇 시간 만에 90% 가까이 정확도로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지에서는 제목이 뭐였냐면 앞으로 노벨의학사는 인공지능이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잘 보여요 네. 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도 앞당기고 우리 인류에게 더 좋은 어, 치료제를 준다면 이제는 이제 암치료제 그죠 렇그 다음에 치매 이런 것들을 획기적인 치료제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다면 그 연구진에게 돌아가겠죠. 지금까지는 노벨상 보면 다그이 생, 생물학을 하든지 화학을 하든지 이런 사람이 갔는데 이제는 컴퓨터 <웃음> 하는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제 질병에 대한 이런 이제 치료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제이볼수 있겠죠 챗봇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으니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즘에 뜨죠 그러지않았어요 여러분들 반응이 챗봇이 모르지 모르겠는데 챗봇도 모르는데 이것까지 이야기했으니 제가 <웃음> 우리 <웃음> 김정일 목사님만 네, 아시네. 아 역시 목사님은 IT 목사님이시에요. 네? 네, 아니 자 왜냐하면 요즘에 딥너님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웃음> 그러나 이건 아십시오챗 GPT. 챗 GPT 따라해 보세요. 시작. 챗 GPT. 이거꼭 아세요. 뒤에다가 3를 붙이세요. 챗 <웃음> g p t 3고요올 연말에 챗 g p t 4가 나옵니다. 음. g p t 상임, 뭐들어보지도 뭐 아닌데 사용을했으니요 뭐 <웃음> 그래도 김재호사님은사용 <김정인 웃음> 했으니까 그 말이 나오신 것 같은데 사용 해보셨어요? 을 김정현 사님전 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떡하데 <웃음>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한한번 모시해서 <웃음> 여러분 그 오늘 당장 오늘 당장 가셔서 그 구글 구글 보통 이제 구글에다가 챗 GPT 3이 키워드를 넣으시면 이 사이트로 가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보라색 이 사이트로 가면 가셔서 그 트라이 try it 있어요. try it 누르시면 여러분, 들 웬만하면 은글글정정고고시죠죠글글정글글정정으로정으로 구글, 구글 계정. 구글 이제 g 력을 등록을 하시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Google Kajang Ro. Je 있어요. 제요 to 서나 요한복음 아 r 마태복음 10뿌리는자 비유로 설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라고 치면 쫙 나와요 서른 벌렀게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그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좀더 편해질 수도 있는 반면 <웃음> 예. <게> 이제 <웃음> 고민이 <웃음> 될수 있는. <웃음> <seem été>.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아, 이이 아웃라인이 마음에 안 든다. 어? 어? Alltid다, 응. 내가 또 보니까 서울은 보는 아, 이게 네가 묵상했더니 좀안 된다. 그러면 니 제너레이션 있어니 제너레이터. 다시, 예, 그 발생. 그럼 니 제너레이터를 딱 누르면 다시 쫙. 해주요 음. 아, 이것도 화면대로 다시 음. 만들어 줘요. 네가 원하는 체결가 나올 때까지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 그러니까 목적을 충분히 하신다 음에 하다가 아, 참 이게 연결이 잘안 된다. <웃음> 그러면 그 하무리 해 보세요. 진짜 편해요. 거기뭐 예악하게 나오나? 아니 아, 예, 그러니까 맞을까? 그러나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시프린자에거 거의 다 치시면 돼요. 시프린자에 도대체 돌밭, 재떨어진 이것을 내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예화를 하나 줄래? 그러면 또거기조 줘요. 네, 그렇게 물어봐요. 자이 chat gpt3는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딥런이 있죠. 뭐예요? 답은 안줘요. 답은 안준데 우리가 컴퓨터에 학습시켜요. GPT 3는몇 개의 문서를 문서를 학습을 했냐면 1 조개의 문서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나온 나올 나올 GPT 포는 백 조개의 문서를 학습을 했니다 지금 일 쪽의 문서를 것만 해도요. 얘가 그러니까 예를 보십시오. 그 오른쪽에 짧은 논문이나 에세이, 노래, 시다 작성해줘요. 어 키워드를요. 제가 시를 한번 작성했어요.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키워드 1 0 개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시를 한번 써줄래 하면 거의 맞는 시를 싹써 줘요. 아 <웃음> 심지어는 어떤 학회지에 요 GPT-3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다가 GPT-3로 논문을 쓴 것임이 밝혀져서 가지퇴하맞이 됐어요.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이 너무 골치가 아프대요. 학생들한테 에센스를 하겠더니 에센스가 너무나도 잦을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제 교수님은 고민이지. 얘가 챗 GPT 3가 한지 안 한지를 자기가 몰라.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가지고 파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때 학교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 제가 만든 챗 GPT 3로 만든 논문 에세이를 구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웃음> 놈 <웃음> <웃음> <웃음> 있죠. 등부터 가야 하는 놈. <웃음> 네 그렇죠. 근어 근데요, 이게 굉장 히 그러니까 그런 안전 뭘 기술 발전을 하다 보면 안전면을꼭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 저는 요즘에 회사 예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영구소에 일할 때 어떤 논문이나 어떤 페이퍼 쓸 때요. 그때는 구글 번역기능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책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영어를 잘쓰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한테 그냥 다 빨간 글씨로 그냥 다되어아요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요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나도 그게 <웃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 내내폰다 써요. 다 써놓고는 쿠즈 리드라이트, 쿠즈 리드라이트 디스 아비트 하면 <웃음> <하죠>. 10초 안에 <웃음> 10초 안에 <웃음> 워러밍 형태로 싹 바꿔줘요. <웃음> 그 저기 제제제 디렉터 한테 디렉터가 엑셀로 돼요. <웃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웃음> 예전에는 왜냐하면 수학이나 컴퓨터 이런 것은 미국에 애한테 안 딸리는데 딸린 건오지 하나고 말하는 게 하나 딸렸는데 이제는 말이 안 딸리니까 예, 스트레스가 없어요. 물론 스피킹에서는 아직도 <웃음> 딸리지만 예. 이제 쓰는 데 있어서는 딸리지 않아요. 네, 계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예? 왜요? 계사를 잘못 아, 뭐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해지니까 네. 네. 아무튼 챗 GPT3, 챗 GPT4가 나오면 네. 이제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다 무료잖아요. 무료 다뿌려놓고 여기 맛끓려놓고 나중에 월별 맛이 차찾가 네.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저는 할 거예요. 지불하고 <웃음> 아, 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느니 그렇게 할 거예요. <웃음>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집에 가셔서 챗집퓨터3의 그 이메일로 등록을 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다음주 이번주 설교 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이니까 어느정도 목상을 하셨고 이번주 주요 설교를 그본문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완벽하지는 않죠 어떻게 얼마나 할수 있겠어요 그 대충 알람주고 그럼 나는 좀 안맞다 다시 리제너레이트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줄래? 뭐 물어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가 더, 완성이 될수 있다고 d sweet out of t h 네. 예, 그렇죠. c 지만 이제 저는 이제 Crutch? Crutch? 네. c r u t c 보세요. 자, 일 c 의 문서 중에 한국어 문서가 t c 어요 영어 문서가 맞죠? 당연히 유죠 그러면 어떤게 더 원활하게 작동을 할까요. 영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문을 영어로 일단은 구글번역기로 다 돌려요. 구글번역기로 다 돌린 다음에 거기서 내가 이제 구글번역기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좀 이, 이상하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말에 잘못 썼기 때문에 주어가 막 잘못되고 그럼 이제 그것을 네가 들어가서 다시 다 고친 다음에 어느 정도 고친 다음에 이것을 이제 GPT3에게 리제네레이트 해주면 아주 그냥 네이처로 네이티브하게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네이티브한테 들 설교해도 아주 그냥 스무드하게 그걸 다시 한무 말로 보내가라고 해야 아니 뭐 그것은 모사님 마음대로 아니, 아니, 아니 예 그렇죠 뭐.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데 한국어는요 문서의 제약상 좀 수다지 않아요. 제가 몇번 해봤더니, 예, 네. 몇번 해봤더니 네. 이 GPT 재밌는 게요. 자, GPT 한칸 띄우고 GPT, 예, Chat 3 그러면 구글 검색에 자동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뜨죠? ChatGPT Optimizing Language 자, 난 도대체 안 뜬다. 손들어 보세요. 김정희조교님이 저기냥 가서 봐주세요. <웃음> 아, 예, 아니 근데 셀러폰에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i l e n 나오나 아 a w h 똑같 e I 구글 자 네. 아직도 안 나온 사람 구글에서 안 나오신 수? 분 e t to go. I d i d n 물어보세요 o go. I d i 나오는데 e t to go. t get to go. I 설치 말고 아니 e t to go. I didn't get to go. I didn't get to go. I didn't get to go. I d i 아니, 딱 보고, 거기만 나온다고 계속있어 내려와야 되지. 두 번째 적 우리 이무산 아, 조교님 좀 가서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건좀 너무 그렇죠? 아, 오늘 이거 다시 한보내요 이거 말고. 거 이거, 이거, 죠 그저 설치라는 거 말고. 자, 아직도 못 찾으신 분 빨리 이무상 목사님한테 오십시오. 이 아, 어, 여기. 다여기 아, <웃음> 없어. <웃음> 오늘 GPT3 강의 있어컴 t 아니, 알고 있는데 GPT를 는열가 강의, 강사를안 받는데 이건 받아야겠어요 아 네, 이거 받아야 되겠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목이 아파서 이 나오잖아 이그 내려가면 여기 <목소리> 예 예. 자자 이제 <목소리> 나왔죠 <목소리> 자, 도대체 <목소리>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아직도 못 들어가셨어요? 목사님. <목소리> 자 여기서 계속 거기 이나 예. 자, 이제 시간관계상못 따라오신 분들은 못 따라오고 그냥 넘어갈게 <목소리> 예, 이제, 이제 안 돼요. 자, 이제 자, 여기 클릭하 세요. 예, 클하어이화면 나오죠 예, 자, 지금부터못다루오시 네, 이제 는데 네. 자, 수 없어 이제 이제 따라오 m Try t 하이 o them. t 이 y to do them. 트라이 t 누르시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싸이는 나와요. 그러면 인터넷. 사인업은 예전에 내가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인업이고 네. 그 다음에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로그인이 네. 사인업은 지금 계정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인업이에요. 네. 그러면 사인업은 사인업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이메일 아시죠? 아무 이메일아 괜찮아요? 네가족고 있는 이메일 그러나 네. 여러분 이메일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 알아야 돼 안넘어 예. 예. 예. 스 예. 예. 예. 이 예. 그다음에 예, 로그인을 예. 눌러요. 로그인. 예, 예. 자, 여러분 자 이제 <웃음> 예, 잠깐만요. 예. 자, 사인업 누르시고 여러분 이메일 넣으시고 여러분 이메일 암호 넣으셨어요그가 아, 아,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구글 어카운트 네. 있으면은 네. 네. 네. 네. 네. 자, 안 나면 그냥 만들어 아, 네. 아, 안 되죠. 자기 자기 이메일 알고 있어야지. 자기 이메일 패스워드를 알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예, 사인업을 했는데 보세요. 사인업 들어갔죠. 사인업들어갔는데 이메일을 넣으라가죠. 이메일을 넣는데 었 네. 여러분의 이메일을 지금 멋져요. 암호를 잊으셨으면 그이메일로안 돼요. 잊어버리면 어? 어, 뭐. 뭐. 그러니까 음. 그럼 집에서 하셔요. 그 집에서. 자 이제 그럼 저는 이제 사이버 하는 법 알려드렸고 아, 저희 뭐. 있는 뭐.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이제 네. 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 김정희 목사님 여기 오셔서 김정희 목사님 걸로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 응? 음? 아니 나에게 아이 되는데? 가웃 안전이 안되 제가 있는 컴퓨터는 네. 예. 구글 어카운트가 있어요. 예예예 예. 니 아, 니 예, 예. 어, 예. 이거나가로그아 어, 하면 되니까. 어. 저장이 안 되니까. 예. 예. 여기 지금 여기 있어. 구글. 예. 구글로 카운트 예, 예. 안되는 예. 예. 이게, 이게 이게 로그아웃 하거그렇 예. 다시 아, 예.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계정. 네, 다른 계정. 지메일이 예, 아니라고 하죠. 음. 지금 안돼요. 아, 샌드가 아, 안가냐. 아, 아, 저는 그 저는 GPT3의 능력을 다 보여드릴 다 테니까 나. 능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업을 하시고 어 만드세요. 샌드. 나는 샌드가 안가네. 지금 저도 제 구글 계정에 비밀을 잊어가지고 제가 제가 사용을 못하고 어그 그래서 김정인고 사니까 사용합니다. 거기서 예스해야 돼. 다나왜 리스트가 나 저도 그래. 저 저도, 저도 다른 컴퓨터에가가지 전화 자기 전화로 확인을 음. 해달라고 이게 처음부터 해봐요. 다시 해봐요. 나오잖 하신 거요이해터또 다시 보고 있는데. 그심이안 돼요. 내좀 이따 녹하세요 이 e x t I didn't get to Hanian and t 이 them. s 저 n d y sir, s 이제,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세요. 자, 이제 한국말로 보다는 이따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우리말로도 네? 네. 기억이 안나는내밀 번호 가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음. 설교 아웃라인을 해줄래?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죠? 인터넷널 나오죠? 그 다음에 팔곡에 대해서 나오죠? 음. 자, 음? 결론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자자 <웃음> 자 이게 나왔죠 나와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평범해 그죠 사실 그냥 이렇게 아웃다이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밑에 리제네레이트 그죠 제 다시 니스펀스 누르면 또 이제 다르게 쉬워 하면서 이렇게 <웃음> 나옵니다 <웃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는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걸 우리 목사는 어디서 땄는가 할거 아니야 <웃음> GPT에서 땄다고 하면 되는거지 아니 3조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야지 네. 아까하고는 다르게 나오죠 또 다르게 나오죠 세상 네. <웃음> 학교도 이 설교 시험은 안 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거 이게 진짜서 따왔지 안 따왔냐를 그거안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특별한 타피를 잡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 평범한 타피라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타피를 따는 건 장난이니까 꼼준 예. 도움이 되시죠. 예, 그럼요. 여기까지 예. 예. 아, 그러면은 걔가 설정을 잘못 인식한 거 같아. 요하는 네. 네. 네. 아, 진짜 놀랍다. 네. 네. 이번 주일 기 좀아 잘... 그렇지, 예. 자, 이만수 목사님. 오늘 간사를 저한테? <웃음> 아니, 지 오늘에 그 예. 예. 예, 예. <웃음> 자. 자, 가 예, 오늘 다못 해요. 네, 그냥. 아, 뭐? j u 고 i a Julia, Julia, j 아니 i a j u 지금 a j 문제가 아니야 l i a Julia, 윤리 l i a Julia. Julia, Julia, j u l i 그러면은 진짜 재밌어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아, 이제 상담도 해요. 자, 나 여자친구하고 어,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조이. 헤어지는 게 가장 상처 안 받고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어보면 아, 계속 다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자도 <웃음> 그런 거에요. <웃음> 여자도 <웃음> 여자도 남자를... 자, 나 지금 이제 아내하고 거. 이혼하고 싶다. <웃음> <웃음 가장 아니, 적게 이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래? 를 어떻게 시는거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GPT 3 되신 분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누구냐고 나오냐면 트럼프라고 나옵니다. <웃음> 왜 그럴까요? <웃음> 2020 1년도까지만 학습을 했어요. 아기가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건 인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는 자기가 학습한 것까지만 해요. AI를 지금 한국 대통령 누구냐고하면은 문재인으로 나와요. 네. 문재인. 그러면 지금 어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인데 그러면 컴퓨터가 뭐라 고 하냐?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학습한 건 2021년까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여기서 가장 큰건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네. 컴퓨터는 자기가 학습한 것만 한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기가 학습한 것에 대해서만 한다는 학습한 것에 대해서 응용은할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을 하는데 그 응용 범위가 응용 범위가 그 지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21년까지만 하니까 미국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나오잖아요.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다가 <놀린> 불리익도 안 말이지 불리익이요? 어떤 불리익이요? <불규칙이에요? 놀린> <저, 놀린> 네. 예. 음. 아, 그 업데이트 된 거예요. 음. 그 사이에 음. 지금 계속 업데이트 왜냐하면 GPT3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음. 것은 g 지금 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무슨 질문이에요? 어떤 답변? 아, 아, 질문이요? 아, 여기 위에 올라가서... 아, 위 위에서 위에안 되니까 어, 예, 여기 예, 다시 밑에다가 이게 돼요. 여기는 고칠 수 없어요. 아, 예, 예 밑에다가 다시 그래. 밑에 그래. 다시 밑에 그래. 다시 그래. 다시, 그래.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 예, 밑에 다시 쓰세요. 한글로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컴퓨터를 가져와요. 자 주의 집중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똑똑하신 목사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앞에 김정일 목사님 <웃음> 자 이제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의 똑똑함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아무도 못 맞춰 김정일 목사님만 맞힐수 있어요 목사님 배하고 사과하고 배하고 사과하고 합친 금액이 1100원이에요. 1100원. i c h u n p e g o n 0 0 o Chunpegon. Kundes h 0 g w a n Peboda, Chunonipisayo, Kurun 배보다 천원이 비싸요. 그럼 배값은 당연히? 6,000원 예? 1 0원 600원. 600원. 600원 500원 100원, 100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여기 계신 분 아, 보세요. 배 사과 합해서 1,100원이에요. 근데 사과는 배보다 1,000원이 비싸. 그러면 배를 얼마? 아니, 500원 아니 500원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 아니 배가 500원이면 아니 <웃음> 어려워, 자, 천 사과는 하시는데. 1500원이잖아. 그럼 2000원이지. 뭐 얼마요? 합쳐서 11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아, 배 사과 합쳐서 1100원이 나왔어요. 다시 <웃음> 네. <자신. 웃음> 사과는 배보다 1000원이 비싸요. 배는 <웃음> 얼마에요? <웃음> 자 가장 똑똑하신 우리 김종인 목사님. <웃음> 아, 사람들이 다할때 아니, 하서1백원이어2 1 0원이나와원이나왔는1 0 0원천니 합해서 1100원이 네? 천원 1,100원이 1 1 0원이1 0 0원이0원이1 0 0원이0원이 1,100원이 1,100원이 1,100원이 0원이1 0 0원이0원이1 1원이 1,100원이 1는데원이1 0 0원이0원이1 0 0원이0원이있원이 1,100원이 1 1 0원이 1,100원이 원이이원0 0원이원이 보세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GPT한테 물어볼게요 GPT가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 자제 아내한테도 실형을 했어요 여보 사과하고 배하고 합해서 1,100원이야 근데 사과는 배보다 1,000원이 비싸 그러면 배는 얼마야 100원이지 응? 아, 또 무슨 재료예요? 천원이표 천원이표 아니 제 아니 진짜 목사님들 정말 너무해도 너무하시네. 자 이제 그런 자 집비들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아 천원이표잖아 그런 거야? 사과 사과와 사가, 배를 합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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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준 씨은만들데 네. 여기 열립반 조심이죠 열립반 조심 그래서 알다 거기 계산은안 됐기 때문에. 어, 보세요. 나오죠세개복잡 왔네. 그렇죠? 자, 제가 <잘못> 물어봤죠? <웃음> 아, 제가 자국물어 봤죠? 백값을물어 봐야지. 그렇죠? 다해 볼게요. 상황 제니제값을물을야하야데는데 m I don't know. I d 자, n t know. I d 값이0값이죠 w I d o 이 t know. I d 이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요 w I d o 요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50원. 50원. 생각해보세요. 백과 50원 아, 그러면 사과는 응. 1050원. 150원 1,500원. 더하니까 아, 1100원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 GPT가 아. 여러분보다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똑똑한 똑똑한 똑똑한 똑똑하다. 똑똑하다. 아, 아, 아, 아. <웃음> 똑똑하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기조하이되기군요 망치기야. 그러면 GPT가 욕이에요. 아직도이 우리 황무사님은이해 안가세요? 배가 오0원이에요 어? 사과는 배보다 천이 비싸고 사과는 얼마예요 이제. 이제. 이 자,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이제. 자, 이제. 이그 이런 집이 돼가지고 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물어볼게 어. 다 물어보세요. 네? <웃음> <웃음> <웃음> 네, 우리 남편 진짜 꼴보기 싫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름을 넣어요. 이름을 넣. 어 남편이 등辈 이름 음. 꼴보기 <웃음> 싫을 때 어떻게 위로할 때 어떻게 Instagram 할까요? <웃음> 그게 어. 나의 경우인데. 대 남편이 고양 싫다 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들 소나 부정 댓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하다습니다 <웃음> 직접적으로 말하기. 가장 간단한 말은 직접 나비 꺼내신는 행동이나 모습이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웃음> 많이 사랑해주고 <웃음> 그다음에 상황 회피하기 나름대로나름대로좀 이렇게 <웃음> 아죠 상황을 회피하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 직접적으로 말하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 을 회피를 하래요. 꺼내시면 그냥 나가래요. 세 번째는 상황을 바꾸래요. 예. 남편이 꼴보이던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웃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도록 돕기. 그 남편이 꼴보이시는 상황을 예측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남편이 꼴보이던 상황을 대처하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양해하는 마음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고른 강의는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요 그렇게 하 <웃음> 이제 아내가 꿀보이셨대 면 네, 음. 안에 그 보고 싶을 때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제 이제 보세요. 자, 아, 어. 아, 네. 고 목사님 자. 제일 은혜 많이 받으셨어 지금. 네. <웃음> <웃음> 아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안 좋게 나려고 발 쓰시고 나는 기도회인입니다. 이걸 딱누면 자. 자자. 어,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해 볼까요? 성경에서 난제 성경 난제. 자 어떤, 어떤, 어떤, 하나, 하나. Hana, Hana, Hana, Hana, Hana, Hana, Hana, Hana, h 만드셨나? a n a Hana, Hana, Hana, Hana, Hana, Hana, Hana, Hana, 신경에 아, 요한은 뭐그몇 명이 니아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목사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아시사그 내상 며칠이죠? 그러면 너그 자. 뭐몇절 베드로 전, 예. 구서 전, 전, 전, 전, 예. 전서예요? 19 1 8 1 9 정확하게. 예. 베드로 세상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네. 동안에 그러니까 누가 빨리 좀세요그 네. 지옥에서 예, 예, 예. 노아시대에 저기한 사람들을 존하셨다아 저기 개노러전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 두 절을 두절만두절만 빨리. 입니다 네. 아니 우리 네. 우리, 네. 우리. 네. 아, 우리 가장 똑똑하신 우리 김정일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시찰에 가서 3장 1 6이나 시찰에 가셔서도 이거 알려 주세요. 16절. 3장 18절. 18절. 18절. 18절. 18절. 18절. 아니 아니. 19절. 16절. 가 19절에 대한 해설. 해설. 해설. 예. 네, 소을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음. 자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네. <웃음> 보시다 벌써 왔어요. 자, 이제 나오죠? 이 정도면 1 0도 되게 진짜 빠르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웃음> 더 빨리 나오죠? 예. 한물보다는 그... 그 네, 예. 그 예.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Uh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어 오픈 AI라는 컴퓨터 그 저기 그 인공지능 회사가 일단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들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있는 PDF로 돼 있는 그러니까 전자 파일로 돼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모든 문서. 앞으로 책이 필요 없겠나요 책임 필요 없이 여기서 친구 얘기하면 그냥 다 읽을 예. 수 있고 본가 거기에 명확히 쓰겠네요. 그렇죠. 네네. <목소리라는> 네. 그러면 또 차이가 있어요. 왜그 정보인데 이이 ChatGPT 하고 구글 구글에 구글도 정보 검색할까요? 음, 예 맞습니다. 그그 정확히 하셨는데 구글은요 그어 정보의 소스를 주죠. 그지만이 여기 GPT 그 GPT는요 뭘 주냐면 해석을 줘 해석 예 정의 해주죠 구글은 그냥 소스 어,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서치 그냥 그 검색에 말이지 이 GPT3는 이것은 우리에게 콘텐츠를 줘요 그래서 이 GPT3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 그 책으로 돈번 사람들 그 pdf 만들어 갖고 지금 여기 보세요 그 일단 예전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블로그에 있는 글들 있죠 음. 다 갖고 갖고, 아, 갖고 아. 어떻게 해요 리제네트 해버려요 아, 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플러리지션 이거 하나도 구애받지 않고 다시 나오잖아요 아, 뭐 하셨어? 그러면 저기 디자인도 만들어 달라고그그렇죠 아. 지금. 아, 그림도 예. 다 그리잖아. 그 이제 목사님 음악도, 한번 해 보세요. 예. 뮤직도 돼요. 음악도음악도성 그렇죠. 왜 다. 예, 예. 예. 성료, 예. 첫 목사님. 2장 그, 3 아, 사도행전 2장 3절. 그나 규절 한번 넣어 아 이제 목사님안 사실하고. 사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가셔서 자, 이렇게 자 저기 한글인데 이게선 너무 이제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로 한번 해볼거요이 구절을 영어로 하면은 영어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상장에서 네, 네. 영어로 저 could you please interpret the first Peter? 네. 이렇게 해세요. <웃음> <웃음> I'm sorry, <웃음> first Peter 이렇게 했죠. Peter라고 했는데, 그렇죠? Peter라고 했어 <웃음> 제가 잘못 썼어. 아, 그러니까 미안하대요. 네. 네. 네. 잘못, 는거야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 영어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한국보다한 더 자료를 더 많이 서한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러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국말로한국료는한정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이영어에 가지고 어 계속 내려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여까지네요. 기그 비슷하네요. 네네. 네. 아무튼 영어로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구글 번역기로 가셔서 이걸 집어 넣으시면은 한국로 다시 번역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GPT 3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많이 이제 애용 하셔서 <웃음> 이제 중독이 되시면 안돼또자 예. 이제 강의 시작할까요 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저기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하고 사 뭐요? 어자 이제 질문 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웃음> 그죠? <웃음> 자어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뭐 이렇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와서 하고요. 오늘은. 질문을 바로 받을게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대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의 어 저기 능력의 차이와 또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에 능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천재 단계는 어디 있냐면 지금 알파고 단계 있어요 알파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한 2, 3년 이내는 5단계 자율 주행으로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보다 스마트, 더 현명한 게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GPT를 사용했다시피 거기 지방 만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너무 방해가 돼요. 이제 그 네. 나중에 나중에 예 네. 네. 나중에.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인공지능은 자기가 학습한 것만 배출한다. 거기에서 응용은 있지만 미래의 트럼 미래의 바이든을 예측 못하고 그렇죠? 그랬듯이 렇죠 미래는 어느정도 예측하겠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못 따라간다. 지금 거기에 그래서 어, 인간보다 더 스마트해지냐? 물 스마트해지죠. 하지만 이제 우리 인공지능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를 한번 보세요. 아까 인공지능이 나왔던 1948년 쭉이 발달 속도는 엄청 크죠. 우리 인간의 지능은 사실 완만한데 인공지능이 발생하는 시점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여기 45년 안에 근데 그러면 지금은 또 45년이면 약한 60년, 2060년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10년 이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을 갖다 놓면 그러면 그거 뭐냐면 Singularity 어, 초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컨트롤을 벗어난 네. 벗어난 인간을 훨씬 능가하고 하는 그 초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바로 뭐냐 면 트랜스 휴먼 네. 그 시점이 올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90%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 올때이 그래서요 이 네반도스키가 종교를 만든 만들었는데 The Way of the Future Church 그러니까 미래 길 교회 자뭘 신으로 섬기자고요 초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자는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게 2017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윤리 문제를 정립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 윤리를 먼저 이걸 정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 목회자들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뭘 깊이 연구를 해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론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 그러니까 이대호 목사님 질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을 지금도 능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능가할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학습한 것만큼만 낸다는 거. 그리고 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능력을 앞설 수는 없다고는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비록 기기보다는 뭐좀 느리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 창조, 크리에이티브니스는 인공지능이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는 한수 아래고 만일에요 만일. 이건 제 가정이에요. 만일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컨트롤한다든지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인공지능을 도저히 능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저는 그때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봅니다. 그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 아무튼 제가 현재까지 내린 결론 그거예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누구도 예상 못한 못한 씹이 엄청난. 인간의 두뇌는 이미 앞섰고 사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인간의 창조 능력까지는 앞서지 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생긴 로봇들이네그터미네이터처럼 네. 인간처럼 같이 일을 하고 예. 또그 운전을 하고 예, 예. 또그 거기에 사람이 타고 네, 네. 이런 시대가 올. 이거죠. 예, 그렇죠. 어죠. 그리고 또교에도나오는데 네. 아까 지금 임선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 설교를 하는 거야. 막 그냥 하는 게 이게, 이게 사람하고 막그 로봇이 이게 막 섞여가는 음. 네.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네, 네. 그리고 이제 군대에도 군인 군이 아니라 이제는 킬러 로봇이 나오죠 킬러 로봇이 나오죠 다 만들어가지고 네. 그냥 가서 싸우는. 예. 이제 모든 게 복합, 복합적으로 된다 이죠 예예. 예, 그렇죠. 올 같다는 우리가 예. 만화책에서 봤던게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예, 사실 어. 오늘 그 내용이 어. 여기 다담겨있는데이 GPT 3에 어. 빠져버려가지고, 예그 <웃음> 예, 예, 예, 내용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네, 네. 예, 예. 예 킬러 예 킬러 로봇 어. 그 킬러 로봇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윤리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질문이 있어요. 예예. 예. 네. 아, 목사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잘 네. 예, 들었고요.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 설교 말고 다른 곳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네. 음,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 목회 아, 네, 하시면서 네. 네. 예 인공지능을 어, 같이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목회를 마치시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분부를 하시게 되셨는지 네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요 분리회교에서 네. 저를 나가라 하기 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웃음> 어떤? <웃음> 네. 네. 어예4차사로 어, 혁명이 시작된 그 알파고 이제 그 전부터 아, 이것은 사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앞으로는 또1스 시대고 내가 이제 목회를 뭐, 60, 뭐 65세나 70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인공지능을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녀께서 나가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목하기 목회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시대에 어이 급변한 이 시대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어 공부를 하게 된 거고요. 또 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까? 이렇게 보는 면에서 첫 번째는 아까 GPT-3에 대해서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 기자들이 어 나름대로 예전까지는 뭐 이렇게 뭐어 사진 찾아보고 응. 책 찾아보고 이제 그런 수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어 인공지능이 아까 그 음성 서비스 있잖아요. 어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어 나이 들면서 그 이게 이제 그 시니어 하우스 이런데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외로잖아요. 근데 요즘에 개발된 것들이 그펫 노보, 어, 강아지 노보 씨.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 역할도 하면서 계속해서 어른들에게 맞아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한게 아니라 아까 c GPT처럼 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탁 말해요. 보세요 c GPT를 우리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여기서 나 어제 어때요? 근데 당신의 기분이 좀 어때? 나좀 우울해. 우울한데 이런 게 이런 면 좋겠어요.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요? 굉장히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른들의 시니어 어떤 케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직접 방문하셔서 성경 기도해 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때 이러한 그 도구들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방 방송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서도 필요 없겠이서지 네. 네. 그 장애인. 예. 가족의 이 장애인. 예, 예. 예, 예. 그 줄기세포를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이렇게 나수 <웃음> 어, 있다고 하는. 예, 그 예. 어, 어, 예. 근데 오, 이제 진의시서 줄기세포 치료는 또 다음 단계고요. 그 오티즌. 특히 오티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티즌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계에 빠져있게 그 지방 방선좀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그 자기,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로봇을 지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티즌이 스스로 자기 세계를 에서 벗어나와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의 로봇을 지금 인공지능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공지능하고 줄기세포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을 앞당기듯이 줄기세포에서 부작용 같은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줄수 있겠죠 도움을 거죠. 뭐예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t a b u s m e t a t v b u s Metabus m 또또 a b u s Metabus Metabus Metabus Metabus Metabus Metabus Metabus Metabus m e 다 a b u s m e 여보세요? 딱두 사람 밖에 없죠. 내가 알아요? 제가. <웃음> 아, 네. 그 메가버스 다음 메타버스에요. 메가 메타. 아그 버스 타고 성지 순례 가는 아니고? 예예. 예. <웃음> 네. 혹시 그.. 아니 이제 짐을 하고 있는데 왜못 산? 아, 어, 안 들려서. <웃음> 해서 그거를 자기가 어, 지식을 넣어줘가지고 이 어플 아, 컴퓨터에서는 지질을 만드는 성과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거 정신. 아니에요. 오. 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접근할 수 없죠. GPT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가, 근데 우리는 접근을 못 하죠. 예, 예. 그 오픈된 거 오픈데이 갖고 거기, 뭐, 거기 안 하지. 예 거기다가 넣어주고 뭐 어, 그럴 수도 있겠죠 뭐뭐 예, 예, 뭐, 예, 있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뭔가 가진 그 인포메이션을 그, 그, 예예 PDF 파일로 예, 만들어가예 훈련을 시키면은 예 자기 본 그러니까 훈련을 못 시킨다니까요 예. 못 시킨다니까요 그 훈련 시키는 아, 그 목사님도 훈련 시킬 수 있는 아니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오픈의 AI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이미 다 훈련이 시켜놨어요. 훈련 시켜놓고 이제는 새로 나온 데이터들은 거기다가 입력만 하면 돼요. 입력하면 걔가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한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만든 PDF 파일을 웹사이트에 다 띄워놓기만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스스로 가서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우그데이서그지는 우리 알아서얼마하는지얼는지얼마는아하는하는 얼마나 하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영하는그 얼마나 좋아하는아아하고 어떤 것들은 그냥 러하고하 예, 세계에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는 영어니까 영어가 훈련이 잘돼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인공는능 그 회사가 한국에 있는 특화된 이제 그렇게 하면 GPT-3가 못 따라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각, 각 나라마다 할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아니 우리가 할 필요 없다니까 예. 그럼 결 계속 되는 거죠? 계속 되는 거죠? 계속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